집에서 <웃음> 못하는 대시아 이리와 오! 바다에 가볼 요리 <놀던> <어즈> 무서워 려와봐아이려와봐아려와봐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겁났어 아기 불었어 데 이거 뭐야? 하지 <웃음> s 에서 못하는 거 내 어깨보다 여기 햇대가 편하니까 내가 앉자마자 바로 흑대로 올라가는 거야 Wow! 알았어. 와, 우리 태식이도 날수 있구나. 어이구, 어이구, 잘나네. 아이, 귀여워. 태식이, 아, 이리 와. Nope. <웃음> 우리 태식이도 날수 있어요. 이리 와보세요. 이리 와. 어디까지 가? 미미식이 <웃음> 이리와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요? 재식이 어디까지 가세요? 엄마 간다 이리와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 가? 일로 nope. 누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니